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케이미입니다 <웃음> 제가 1년 전부터 열심히 문두들기던 문선. 과감한 색상과 감성진 디테일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. 문선의 인기 아이템, 캐리오버 아이템들과 일부 ESS 신규 제품들이 무신사의 신규 등록. 10% 할인이 들어가니까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제 추천템들 보러 가실까요? 스 e 커 s 흰 티셔츠 하나만 있으면 코디 끝인 아가일 홀 제품 시리즈들을 다 가져왔어요. 첫 번째는 니트 베스트. 니트 베스트는 뭔가 악세사리 같은 패션 아이템? 굳이 없어도 룩이 완성은 되지만 얹어줬을 때 시선을 빡! 전체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선의 펀칭 디테일이 아가일 패턴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딱 적당하다? 브이넥 존도 적당하게 파져서 이게 라운드와 브이넥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레이어링이딱 됐을 때요 맛이 참 좋거든요 램솔 혼방자로 적당한 두께감이라 사계절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컬러웨로 나오는데 저는 사실 핑크 추천하고 싶었어요 남자는 핑크지! 근데 팀원들에게 기각당해서 <웃음> 다른 컬러 두 개로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린이 대세인 요즘 포레스트 컬러는 정말 호불호 안 갈릴 그린 컬러이지만 남들이 다 그린 입을 때 나는 남달라야겠어. 하신다만 머스터드 컬러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 전 머스터드 입었어요. 무선 제품들은 원사이즈로 진행이 되는데요. 여성 사이즈는 따로 나와요. 그래서 사이즈 선택지가 없어서 좀 아쉬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. 원사이즈이지만 생각보다 넓은 체형 스펙트럼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저희 체형이 다른 세명의 착샷을 보시고 구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이 제품분들은 흰 티셔츠 하나만 있으면 코디 끝. 데님의 흰 티, 간단한 룩일 순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그린 컬러를 하나 얹어주면 이제 포인트룩. 그리고 무채색 셋업 룩을 입으실 때 오늘은 조금 단정하게 입고 싶지만 과감해지고 싶어 하신다면 이너로 니트베스트를 입어주면은 핏티크 보이는 그 색감이 자꾸 시선이 가 자다! 아휴! 핏기아 누구인가? What? 자 다음은 동일한 펀칭 디테일이 들어간 오버사이즈 니트 니트베스트 사이즈감이 아쉬웠던 분들은 확실히 요게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요 좀더 기장도 길고 좀 품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니트베스트와는 아예 다른 컬러외로 나오기 때문에 핏감으로 컬러적으로 선택지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픽은 와인과 카멜 컬러감이에요 포인트가 되고 싶다 시선 강탈은 와인 그리고 좀더 부드럽게 이어지고 싶다 하신다면 카멜 컬러가 은해 나더라고요 요 제품도 적당한 두께감이긴 하지만 긴팔로 나왔기 때문에 한 여름까지 입을 수 있어요 사계절 다 이건 구라지 요 제품도 사이즈감을 보시라고 저희 세명의 착장 보여드립니다. 그래서 요 제품도 뭐 어떤 분들은 과감하게 맨살에 시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하지 마요. 좀 많이 보이긴 하더라. 그냥 흰 티셔츠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흑청 데님이나 데님에 얹어주시면 됩니다. 그냥 이 펀칭 디테일과 컬러감 때문에 확실한 포인트 아이템인 거지.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 카멜 컬러의 오트밀 컬러감의 튜리닝 팬츠랑 매칭을 해줘도 이것이야말로 약간 꾸안꾸. 근데 솔직히 속으로는 이거 꾸꾸꾸. 스토커스. 자 다음은 가디건. 이 제품은 제가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한테 보너스로 선물로 쐈어요. <웃음> 통장. 이 가디건의 장점은 되게 두툼하고 탄탄하다는 거예요. 이 니트 하지 조직으로 편집이 된 건데 이게 실을 조금 많이 잡아먹기는 하지만 확실히 그 두툼하니 탄탄하게 짜이는 기법이거든요. 그래서 가디건 자체가 흐물거리는 가디건이 아니라 모양을 탁 잡아줍니다. 문선 파업에서 구매해서 선물한 제품들이랑 어, 그들에게 최취향으로 받아. <웃음> 네 가지 컬러웨이 중 오렌지 컬러는 호불호가 그래도 갈릴 것 같으니까 무난한 컬러 색이로 이때 정말 의외였던 거는 저희 궁집자님은 아메카지 워크웨어류를 선호하시는 분이라서 처음에 디자인만 보고는 어, 키미야, 이거 나좀 힘들어 하더니 바로 다음날 또 입고 오고 데이트할 때 입더라고 뻥 빠지게 입더라고 퍼티그 팬츠에 셔츠와도 매칭해도 줘 좋고 좀더드레시한 모드의 슬랙스와도 이쁘고 태닝과도 이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추정에 맞춰서 저희 세명 되게 뽀짝뽀짝 하지않나요 아, 귀여워 스토 <목소리> 마지막은 아가일홀 맨투맨 제품군들 두 가지 디자인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라운드넥의 몸 쪽의 펀칭 다음은 브이넥의 팔 쪽의 펀칭 요 제품도 원 사이즈로 동일하게 좀 총장은 짧고 품은 넉넉하게 나옵니다. 펀칭 디테일이 조금 나에게 부담스럽다 하셨던 분들은 V넥으로 가면 요 팔의 펀칭은 진짜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V넥의 어? 라운드넥 레이어링보다 맛집이다. 컬러는 각두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제 픽은 블랙과 그린 컬러였습니다. 사이즈감을 보시라고 저희 세 명의 착샷도 보여드려요. 구매 고민을 하실 때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펀칭 디테일이 있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이 검정 맨투맨을 입으실 때뭘 입어요? 슬랙터 같은 거 꺼내 입고 검정 맨투맨 입잖아요. 그 안에 티셔츠 색깔만 바꿔줘도 이제 다 다른 맛이 된다? 컬러 티셔츠 활용도 추천드리고요. 또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펀칭 디테일이 자그마하게 들어가주니까 이제 내추리닝과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꾸왕꾸지만 꾸꾸꾸다! 이쁘지 않나요? 전 강추드리고 싶어요. Talkers. 다음 눈에 들어온 제품은 허니콤 니트베스트 코튼 0으로 짜인 허니콤 벌집처럼 이렇게 구멍이 슝슝슝 뚫린 니트베스트예요 가벼운 느낌의 니트베스트는 아니고 조금 묵직한 느낌의 니트베스트입니다 아홀 부분이 좀 여유롭게 나와서 헐렁한 티셔츠와 매칭을 해줬을 때 제일 이쁘더라고요 두 가지 컬러의 블랙과 크림 컬러인데 각각 이렇게 라인 배색이 들어간 게 저는 뽀짝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칭되는 니트 모자도 나오는데 이 니트베스트 모자는 단품 활용도가 진짜 좋더라고요 어떤 룩에다가 딱 얹으면 포인트가 되고 아무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은 그냥 흰 티셔츠랑 레이어링을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조금 블랙 컬러는 섹시하게 풀어주는 것도 추천드리고요. 크림 컬러 룩은 여러분들의 크림 징과 매칭을 하면 내추럴한 오가닉한 무드다 하실 수 있겠죠? 스 저는 바닐라 옐로우로 구매를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부담스러우실까 봐좀 무난한 컬러 두 개로 준비를 했습니다. 이 니트는 제가 문선을 추천드리는 과거 막 1년 전 영상에서 바로 이 니트를 추천하면서 했는데 그거랑 동일한 실루엣으로 나온 거예요. 맨살에 입어달라고 말하고 싶 지만 티셔츠 받쳐 입으시면 돼요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요 나도 받쳐 입어 근데 이 깊게 파인 브이넥 존이 왜 좋냐 여기에 목걸이를 딱 하면 목걸이가 잘 보여요 그리고 이제품은 굵기가 불규칙한 실을 써줘서 텍스처감이 좀 살아나요 이게 정말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쭉 맛도 있고 그래서 이 제품 추천드리는 코디는 블랙 컬러 분명 맨살에 입으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땐먹거리만 해주면 돼 하지만 티셔츠 받쳐 입으셔도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모카 컬러감 또한 은은하게 섹시한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스웨이드 부츠랑 흑청 대님 입어주면 뭐한상난 진상 스토커즈 <웃음> 휴! 이제 마지막 제품이에요.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다 보니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. 가죽 배색이 웨스턴 모드를 주는 블루종 자켓으로 두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특징이 좀 달라요. 블랙 컬러는 자카드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은은하게 보일랑말랑 하면서 섹시한 느낌을 주고요. 베이지색은 트윌 소재로 심플하면서도 이 배색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좀더 웨스턴 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크롭한 기장감이 여유로운 품 그냥 티셔츠 하나에 툭 걸쳐주시면 끝나는 거예요.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나 특색 있는 유니크한 걸 찾아하시는 분들 께는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블랙은 조금 자크드도 살려가지고 섹시하게 좀 빡센 슈즈도 신어주고 그리고 베이지 컬러감은 웨스턴맙 살려가지고 여러분들의 데님과 매칭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 강조드리는 건 추천 제품들 모두 흰 티셔츠만 있으면 코디 끝이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선 아이템들은 흰 티셔츠 한 장만 있으면 이제 문선만 추가해주면 코디가 좀 예뻐지는 템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추천템들좀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고 10% 할인 기간 동안 할인도 받아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추천에 따라오는 건 뭐다?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 선물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아가일 홀 니트베스트 포레스트 컬러 세 분께 선물로 드릴 건데요. 나랑 커플 합시다. 에라 모르겠다. 같이 입어요. 나는 같이 입자. 외롭다.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.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사심 가득한 브랜드와 함께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